올라가라, 올라가라. 쳐지지 <웃음> 마라, 쳐지지 <웃음> 마라. <웃음> 안녕하세요, 먹풀의 엄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집에서 이제 쉽게 할수 있는 목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뭐, 특별하게 목, 목에 관한 무슨 크림을 산다든지 이런 거 아니고 저는 그냥 팩을 이용해서 목을 관리하거든요 지금 세수하고 팩을 하려고 제가 팩을 준비했어요. 이제 머리부터 하시고요 저희 집엔 좀 팩이 많아가지고 저희 딸이 많이 사나서 팩이 좀 많은 편이에요 팩의 안에 양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팩이 이렇게 얇게 나와가지고 엄청 좋아요 될수 있으면 꼼꼼하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자발 기면서 이렇게 발라주고요 또꼭 짜서 짜서 얼굴에 이렇게 다 바르시고요 이렇게 아직도 내용량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저는 이거를 목, 아이고 목에다가 일단 다 발라요. 이것도 나온 거얼굴에하고다신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마사지를 해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시원해요. 그래서 팩할때목 관리까지 같이 하면은 굉장히 편해요. 그러니까 얼굴에 팩 붙이실 때 요새는 그 에센스의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팩 안에 너무 많이 들어서 있어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걸 계속 얼굴에다 바르면서 하는데 남은 양으로 저는 팩할때 항상 목까지 같이 해요 이렇게 그래서 목을 위로 이렇게 쓸어 올려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게 시원해요 저희 집에는 이런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로 없으시면 손으로 계속 하셔도 돼요. 이걸로 제가 잘 먹으라고. 이 기구가 없으시면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팩을 하면서 동시에 무까지 이렇게 관리해주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 관리를 한답니다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제가 20분이 된것 같습니다 아다 어, 됐군요 도닥 도닥 도닥 셀몬드 <웃음> 제가 이거 갖고 했어요 찬바람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진동도 돼요 진동되고 이렇게 강약 조절도 되고 이거 얼굴에다도 끝 이제 그만 배고프다 밥 먹어야지